나무가 다 썩었네. 뭐에서다 썩었네요. 아이 까마귀 새끼들 겁나 까까거리네. 저 까마귀 놀러 가네. 오 씨앗. 빠질 뻔했네. 아이 바닥이래서... 이렇게 깎아 버렸네. 이씨 요거는 다 손으로 작업 가능하네요. 다 네. 아 겨우살이 좋다, 색깔. 아이, 좀더 금색인데. 황금 겨우살입니다. 황금 겨우살이. 아, 근데 봐, 이게 좀잘긴 하네요. 그렇게 잘 어, 인건 네. 이만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만, 따온,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 몇개 따면 더리 하나만 따면. 그까요 이거 몇개 따면 한자로 돼야 되는데 디지라고 해도 이거 한자로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사람만 이거 뺑이만 치지. 고만 쳐고. 강원도 깊은 산에서 겨우살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